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번지 다이어트 마스터 오마이갓 oh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만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는 분들, 제발 엑. 닥. 음, 널리한 방송은 아니야. 어, 물만 마셔도 살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어, 정말 어, 다이어트 한다고 입만 아프게 얘기하시는 분들, 혹은 다이어트하면서 최소한 다섯 음, 번 이상은 망해보신 분들 모두 어, 환영을 합니다. 이 다이어트가 참 힘들죠. 그 힘든 이유가 바로 니가 어, 하기 때문이야. <웃음> 어, 모두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 정말 다이어트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음, 제가 진행하는 정신계조 다이어트죠. 어, 살을 당장에 빼는 방법보다는 어, 어떻게 체중을 관리하고 네, 어떻게 식이를 하고 네, 정상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정신계조 다이어트입니다. 자 오늘도 어,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부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종 혹은 부기. 어, 우리 발음하기로는 붓기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편한데 표준어로 부기입니다. 부기 이 부기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번지 다이어트 뭐 저희가 진행하는 제가 이름 붙인 다이어트가 번지 다이어트 법인데요 번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부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체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 살이 쪘어요. 그러면 체중이 늘어요. 아, 체중이 늘면 살이 쪘어 아, 잠깐. 우리 어, 네. 저거부터 해볼까요? 네, 몸풀기 OX 퀴즈. 자, 물을 마시면 체중이 늘어요. O일까요? X일까요? 음 제가 소품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물. 어, 우리는 PPL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어, 이런 거 딱지 떼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물이 지금 어, 용량이 330ml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물을 마시고 체중계로 올라가요. 그러면 체중이 늘까요? 안 늘까요? 네, 아시는 분은? 음, 네, 지금 뭐 답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어, 정답은 오예요뭐 당연히 뭐늘 거라고 생각하실 을 겁니다. 근데 이 330ml짜리 물한 통을 마시고 체중계로 올라가요 몸무게를 바로 재보는 거죠 물을 마시고 그러면 체중이 얼마나 늘까요?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 예전에 물 마시기 먹방을 어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요 어 그때 제가 실험을 했던 게 500cc짜리 500ml짜리 물한 통이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는 음네 물한 통인데요 이물한 통을 마시고 즉시 정말로 체중계로 올라가요. 그러면 체중이 0.5kg, 500g 올라갑니다. 지금 이 물, 네, 여기 330ml짜리, 어, 이 물을 마시고 체중계로 올라가면 정확하게 어, 330g이 늘어나게 돼요. 자, 물 마시면 어, 체중이 는다 안 는다? 정답은 5. 근데이 물을 마시고 체중이 느는 게 얼마만큼 늘죠? 바로 물 무게만큼 늘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 마시면은 체중이 느는데 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물을 마셨으면은 요만큼 늘어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체중이 많이 올라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물 마신 무게만큼의 체중 증가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몸풀기 OX 퀴즈입니다. 부기가 남으면 살이 든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기가 남으면 살이 될까요 안될까요 여기 지금 다이어트 상식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거 하고 어 질문자의 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면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텐데 붓기 부기 아니 부기 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우리가 효과를 가지 효과 있다 효과 없다 얘기할 때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거 말하는 것처럼 <웃음> 어색하네요 자 부기가 남으면 살이 된다 ox 정답은 x예요 이상합니까 말도 안 됩니까 네 다들 부기가 남으면 살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음네잘 모르겠습니다 대체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 제가 이제 어, 수많은 네. 어, 임상 케이스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사례들을 종합을 해 보면 두 개가 남아서 살이 되는 일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완전 단호하죠? 네,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을까? 이 얘기가 오늘 제가 어, 여러분들께 하려고 하는 얘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체중관리하는 데 하나의 꿀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체중을 바라보는 어쩌면 어, 여러분들은 정말로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숨겨진 비밀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물 마시면 물마 물이에요 물. 물 마시고 어, 체중계 올라가면은 이물 무게만큼 즉 0.3kg 정도 어, 체중 증가가 있을 텐데요. 이 물을 마시고 늘어난 체중은 살이 찐 걸까요? 아닌 걸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자. 물 마시고 체중이 늘면은 분명히 살찐 거는 아니에요. 아, 아니, 물 마시고 살쪘다 그러면은, 아, 예. 물만 마셔도 저는 살이 쪄요. 네, 이 얘기들 잘 들으세요. 네. 물 마셔도, 어, 체중이 늘었어요. 그건 맞거든요. 근데 물 마시고 체중이 늘 거를 우리는 살쪘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단지 물이죠. 그러고 물은, 어, 당연히 소변,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0.3kg 어치의 물을 마셨지만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이 물은 없어져요. 우리가 소변 볼 때요. 네, 뭐대변 소변,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네, 부끄러운 얘기도 아니고. 어, 소변 볼때 대체로 한번 1회 소변량으로 나가는 무게가 약 0.2kg에서 많으면 0.4kg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끙끙끙 참아서 어, 화장실을 갈 경우에 0.4kg가 넘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어, 0.4kg가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광의 부피 때문에 그러죠. 그게 넘어가면 방광 터질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마신 물 무게 0.3kg 이거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없어지는 체중이에요. 그러면 물 마셔서 체중이 늘었어요.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체중이 줄었습니다가 되니 이렇게 물 때문에 올라간 체중은 늘어난, 이렇게 늘어난 체중은 살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체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살쪘어요 안 쪘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갈라볼 때에는 체중만 늘면 살쪘다고 그렇게 울어요. 시안하죠 아니, 물 마시고 체중 들면 살쪘다고 안 하면서, 체중이 늘면 살쪘다고 그래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어, 논리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체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쪘다고 할 때에 늘어나는 체중은 사실은 체지방 증가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무게랑 이런 것들이 계속 연관이 돼서 어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이얘기들을 이제 저도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바디를 한다고 하면 어그 인바디에서 측정이 되는 게뭐 골격근의 양, 그 다음에 체지방량, 체수분량, 뭐그 다음에 뭐뭐 체수분량 어쩌고저쩌고해서 굉장히 많은 어 지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어 근육량. 그 다음에 체지방량 그리고 체수분양 량수분량이에요이 그러니까 세가지가 되는 거고요. 어, 성장기가 지나간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될 수도 있죠. 뼈 무게 뭐 이런 것들도 어, 당연히 무게 증가의 요인이 되는데 성장이 끝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체중이 움직이는 요인은 딱 세가지가 됩니다. 네, 밥 먹고 응가 아직 안 나간 거 이런 거 말고요. 근육량 체지방량, 체수분량이 세가지가 우리 체중을 결정하는 체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근육량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육량, 골격근량이 양은 잘안 변해요. 이것도 참할말 많은데 운동하면 근육이 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닐? 아닐 수도 있어 근육이 느는 게 실제로 근육이 늘기도 하는데 그 외적 요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육 무게는 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크게 변동을 하지 않는 요소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버려두고 나면 어,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에 살이 쪘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이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딱두 가지예요. 수분량과 체지방량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올라가요 어, 체지방 체수분량이 오르내리는 거 무게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체지방 체수분 이 빠지는 것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살이 쪘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딱 그냥 지방량 하나입니다. 까 그러니까 살쪘다가 알잖아요. 지방 늘어나는 거, 기름기 끼는 거, 어 그걸 가지고 살쪘다고 하지 그냥 단지 무게가 늘었다고 살쪘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볼때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체중이 늘었으니까 살이 쪘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물 때문에 늘어난 거냐 아니면 지방 때문에 늘어난 거냐 이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체중관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어, 이런 그 수분 수분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이 무게에 대한 그 부분이 살찐 게 아니야 라고 한다그러면 정신적인 안도감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어, 연구자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그 부종이라는 부분 부기라는 것들이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된게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저도 이제 뭐어 이론적으로 여러가지들을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해 안되는 체중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을 그래서 뭐 인바디 저도 이제 뭐 다른 분들 하는 것처럼 뭐 일주일에 한번 이주일에 한번 이렇게 어체 성분 검사를 하면서 뭐 체중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 변화가 너무 이해가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왜 왜, 지금 왜 살이 안 빠지지? 아니면은 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했던 게 사실은 어, SNS를 통해 가지고 매일 체중 보고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체중을 이제 뭐 매일 아침에 체중을 측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런 이런 어,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체중 변화가 굉장히 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 하루만에 막 1kg가 떨어져. 근데 그 다음날은 갑자기 1kg가 늘어요. 근데 체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 이런 것들을 영관성을 짓고 하다가 보니까 야 이게 바로 붙는 거구나. 우리 몸에 있는 수분량 때문에 이렇게 체중이 오르내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가고 어, 그거를 가지고 제가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종에 대해서 아마 어, 저만큼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부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어,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붓는다고 하면 크게 그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인들 말고요.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그 부종, 부기라는거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양상들이 될 거예요. 하나는 몸 전체가 다 붓는 거. 전신 부종. 네. 이게 보통 어떨 때 생기느냐 하면 어, 아니, 어떨 어때 느끼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뭐 얼굴이 부었습니다 손이 부었습니다 발이 부었습니다 어,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아니면 그냥 몸이 어, 정말로 물먹은 솜처럼 늘어져 있어요 이런 이런 이런 어 상황들이 되면 전신이 다 부어있는 그런 형태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소부종이라는 게 있어요 국소라는 거는 이제 한 부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위 어 그런 부분들이 붙는 것을 가지고 국소부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소부종을 느끼는 상황은 대체로 다쳤을 때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목을 삐었습니다. 어, 손목이 퉁퉁 붙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국소부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손 어디 다쳤을 때 손목을 삐었어요, 발목을 삐었어요 뭐 이런 상황들도 국소부종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벌에 쏘였을 때 혹은 모기한테 물렸을 때 어, 이런 것들도, 어, 국소부종의 어, 하나의 그런 이제, 뭐,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 네, 저희 병원의 아래 위로, 어,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4층, 5층, 6층, 뭐, 2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 성형수술하고 나서 아파요. 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해당하는 부위가 붙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국소부종이 되는데요. 어 국소부정 같은 경우는 붓는 부위가 얼마 안되죠. 사실 그래서 무게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데 전신부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체중이 어, 많이 오르내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부기가 있으면, 우리 몸에 부기가 있으면 체중이 늘어요. 부기가 빠지면 체중이 떨어집니다. 네, 마냥 부어있진 않아요. 그리고 어그 부기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체중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죠. 체중이 늘면 살쪘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체중이 떨어지면 살 빠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부기가 있어서 체중이 늘면 은 이걸 우리가 살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부기가 빠져서 체중이 떨어지면 살 빠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무게 감소를 가지고 우리가살 빠졌다고 인식을 하는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어, 오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시다. 어, 제가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으니, 네,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전신부정 같은 경우에는 체중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거 우리가 잘, 어, 알고 있어야 될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붓기가, 그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음, 다시 한번 가볼까요? 물 마시면, 물, 물가져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마시면은 물이 어떻게 들어가서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 요거를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물 마시면 뭐 위, 소장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수분 흡수는 대체로 대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장에서 물이 흡수가 되면 혈관을 따라서 이제 돌아요. 어, 그리고 신장에서 우리 몸에 있는 뭐 불필요한 수분들을 이제 영화를 해서 어,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킬 때 어 방광으로 배출시키죠. 을 아니면 은 땀이라는 형태로 나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 물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부어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몸에 남아있는 게 붓기가 되는데 물이 몸에 남아있는 위치에 따라서 부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시고 난 다음에 어뭐 위장 이런 데 남아있어 그 다음에 혈관 속에 남아있어 여기까지는 붓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혈관 바깥에, 아,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어려운가? 네. 안 할까? 하지 말까요? 네. 자, 어쨌든 간에 물이 남아서 모종의 이유로 배출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어그 수분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 그걸 가지고 부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붓기.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로 그러면 우리 몸에 수분이 남아서 배출이 안 되는지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면 부종에 대한 음, 이해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원인, 원인을 원인을 알수 있으면은 그에 대한 해결책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어,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붓는 원인들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아플, 아플 때 굉장히 많이 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들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 감기 걸렸어요. 아프죠? 그러면 체중이 올라가요. 어, 실제로 그렇게 겪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나면 몸도 뭐 푸석푸석하게 느껴지고 체중도 늘어있고 하면 아, 아픈데 내가 잘못 먹었는데 어, 살은 왜 찌니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파서 생기는 부종 현상이고요. 우리 아프면 몸에서 그 이제 뭐 감기 같은 경우에 어, 바이러스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 음, 이런 게 일어나죠. 면역 반응 그다음에 이제 뭐 염증 반응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염증 반응이라는 거뭐 염증이라는 건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염도 있고 뭐 관절염도 있고 뭐 그런. 어,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염증이 있을 때에 어, 부종이 생기는 게 의학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체중 올라갈 수 있어요 두번째 그 아파서 감기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습니다 비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저도 이제 겪었던 일인데 제가 그 목감기를 방치를 했다가 어, 편도의 편도에 농약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름, 고름 주머니가 생겼어요. 거의 목이 반이 막혀 있었는데 그거 치료하느라 항생제를 대량 투입을 했었습니다. 네. 아, 항생제 참 위험하죠. 항생제를 먹거나 혹은 주사를 맞거나 하면 그 자체로 부종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항생제 부작용에 해당하는데요. 어, 이거는 제가 뭐 그 다른 저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셨던 내과의 선생님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런 현상들은 충분히 어, 항생제 자체의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어, 항생제를 먹어요. 그러, 그렇게 되면 체중이 어, 정말 많으면은 2kg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하고 감량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체중 체크를 하니까요. 그래서 매일 체중을 보니까 진짜 어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 k g 씩 체중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정, 완전 완전 냉붕이에요. 어 내가 미쳤나봐. 어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살쪘어 이러고 우는데 어, 아파서 올라간 체중은 그 아픈 현상이 끝나면 체중이 떨어집니다. 혹은 낫기 시작하면 체중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체중이 떨어지는 것만 보고도 어, 컨디션이 좋아지는지를 제가 알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작년 걸렸을 때도 굉장히 이게 재밌는 현상인데요. 작년 걸려서 정말 설사하고 구토하고 이러면서 뭐물 물 마셔도 막통할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 먹지 않습니까? 어, 물은 마시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음식 섭취를 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 자체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부종이에요. 그래서 아파서 생겨서 어 몸에서 우리가 그걸 어 싸우기 위해서 염증 현상이 있으면 은이 자체가 체중을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아야지 내려가요. 그러고 그렇게 올라간 체중은 살찐 거 아닙니다. 그걸 자꾸 살쪘다고 생각하지 말자요. 붓는 거는 그냥 단지 붓는 것 뿐이고, 살찐 거랑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어, 피곤해서 혹시 부었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사실은 피로부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붓습니다가, 어, 이게 이제, 네, 뭐, 네, 연구를 더 하고 이렇게 좀더 정리를 해야겠지만, 어, 한의학적으로, 어 기가 빠졌어, 기운이 허해 라고 하는게 그 상황에서 연결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종현상이 있어요 어 그래서 피로부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몸이 많이 피곤하고 할 때에 체중이 올라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계신거죠 뭐 100% 다 붓는다는건 아니고요어 그런 경우에도 내가 왜 안먹었는데 나는 왜 살쪘니?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을 그거 살찐거 아니에요 부은 거예요. 어그 붓기랑 살찌는 거랑 자꾸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피곤해서 부었습니다. 체중이 올라갔습니다. 자, 라고 한다 그러면 좀 쉬어야 지내려갑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요. 잠을 잘못 자면 그 자체로 또 부종현상을 일으키는 어, 현상이 있습니다. 그니까 부종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잠을 잘 자야지 살이 잘 빠진다라고 하는 어, 그런 게 있었어요. 올 초에 아마 그런 연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연구들은 사실 종종 나옵니다. 잠을 잘 자야지 어, 살도 잘 빠집니다. 그러면 뭐몇 시간을 자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하는데 잠을 잘 자서 내려가는 체중, 잠을 잘못 자는 분들이 잠을 잘 잤더니 체중이 막 2kg씩 뭐 심하면 3kg까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 잠을 잘 잤더니 체중이 떨어지니까 야 잠을 잘 자야지 살이 빠지나 봐 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시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잠을 잘못 자서 수분 배출이 잘안 돼서 나타난 어, 그런 부종이 빠져서 체중이 떨어진 거지 실제로 잠을 잘 잤기 때문에 체중이 떨어진 그러니까 살이 빠진 어, 체중 이 감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보죠. 체중이 늘어나는 게두 가지예요. 어렵나? 어 몸이 부어서 그러니까 수분이 몸에서 배출이 안 돼서 체중이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먹어서 살찌는 체지방이 늘어나는 체중 증가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어 붓기는 붓기는 상황에 따라서 금방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지방이 늘어나서 살찐거 있지 않습니까? 얘는 덜 먹어야 돼요. 네, 답이 없어요. 어, 개가 빠질 때까지 덜 먹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수면부족하고 사례된 어, 케이스도 제가 저희 블로그에다가 한의원 블로그에다가 도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정말로, 정말로 먹는 게 별로 없는데 체중이 하루 만에 1.2kg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체중계가 고장이 난게 아닌지 뭐 여러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체중 증가가 있는거예요 체중계가 고장이 났던게 아닌거죠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이제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왜 이렇게 체중이 늘었을까 뭐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붓는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던 시기라서 이건 100% 부은거다 사진 거 아니다 왜 부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이분이 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다음날 업무 스케 업무가 이렇게 펑크가 날게 걱정이 돼서 정말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오는 거죠 그래서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 있었던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 요거를 어, 잠을 잘 자면 이거는 내려갈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어떤 어떤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2kg가 떨어졌어요. 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잠을 자는데, 물론 이제 그 전보다는 수면의 질이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렇게 했더니, 3일 동안 정말 한 2kg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3일 동안 떨어진 2kg, 이거 살찐 걸까요? 아, 살이 빠진 걸까요? 아닐까요? 그니까 이거를 살 빠졌다고 하면 살 빠졌음 이렇게 되면 어, 최근에 연구했다는 그 잠을 잘 자야지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저는 그게 살 빠진 게 아니라 붓기 빠졌습니다라고 단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자들도 아, 이런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붓는다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 이렇게 체중 감소가 되니까 살이 빠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병의 근원입니다. 붙는 이유 또 하나.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뭐, 정, 뭐 오늘 밤새도 이 얘기가 안 끝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하고 관련돼서 어,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이 면역자로 인한 현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걸로 인해서 부종 현상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어요. 몸이. 이게 뭐 피로감 때문에 부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그런 연구는 원인이 뭔지 이거는 어, 후대에서 연구를 좀 하세요. 네, 이만큼 찾아놨으면 네, 나한테 좀 말하지 말고. 음. 자, 뭐, 네, 네 여담입니다. <웃음> 어쨌든 스트레스가 부종을 일으키는 경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스트레스가 풀려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 그거는 또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웃음> 네, 죄송합니다. 어, 제가 월요병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이 월요병에 대해서도 이제 글을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는데, 음. 월요병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정말로 막, 어, 피곤하고 몸도 무겁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월요병이지 않습니까? 그 월요병이 정말로 몸이 무거운 느낌일까요? 그게 아니고, 월요병이 있으면은, 네, 동그라미죠. 실제로 체중이 올라가요. 이게 이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 토요일, 일요일 날 진짜 더어놓고 먹어서 살이 쪄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을 맞이하려니까, 일요일부터 너무 스트레스야.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양상 때문에 부종이 생겨서, 어, 실질적인 체중 증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륙병이, 나중에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륙병은 정말로 체중이 늘어서 몸이 무거운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오류병 없을까요? 네, 어려워요. 어, 몰라. 나도, 나도 몰라. 어, 네. 그리고, 이제 어, 사실은 일상적으로 어, 붓는 얘기의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부었습니다가 아니고요. 짠 음식들, 그다음에 매운 음식들, 그리고 조미료 음식들. 조미료가 많이 어, MSG. 네. 이 음식들이 어, 많은 이런 종류들의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어, 몸의 수분 대사에 영향을 줘서 어, 부종을 만들어내게 되죠. 최근에 제가 정말 그 재밌는 사례로 쓰고 있는 분이 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제 먹는 음식이 고구마 한 개, 그 다음에 저녁에 무파마컵라면 하나, 그러고 밥세 숟가락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고 하루 만에 2kg 올라가요. 말도 안 되죠. 하루 만에 2kg 찐 거예요. 그거는 우리 스타일 아니고 그거 가지고 하루만 2kg 쪘다 고 그러면 안 돼요 하루만에 2kg가 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냥 정상식사를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시 2kg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도대체 이해를 해야 되죠 하루만에 2kg가 늘었습니다 하루만에 2kg가 쪘어요 그 다음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2kg가 그냥 빠졌습니다 이렇게 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부기예요 그니까, 부어서 체중이 늘었습니다. 부기가 빠지면서 체중이 줄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 부기가 안 빠져요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이런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매일 붓는 음식들을 먹어요. 어, 그래놓고선 자기는 그 놈의 부기가 남아가지고 살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걔들 안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 때문에 부은지 사실은 모르죠. 매일 라면 먹고 떡볶이 먹어요. 뭐 감자탕 먹어요. 또뭐 있어? 중식 짬뽕에 짜장면에다가 음 이런 음식들. 어 이런 음식 종류들을 먹으면서 잘 붓거든요. 그러면 이런 음식을 정말로 한 3일만 안 드시잖아요. 3일 정도만 저 음식을 하면 체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요. 진짜 막 2kg, 3kg 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또살 빠졌다고 생각하고 또 먹고 있습니다. 아살 빠졌으니까 편안하게 먹어줘야지. 그러면서 또 먹으면은 깜짝 놀라서 하루 만에 또막 2kg씩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매 살쪘다 빠졌다 살쪘다 빠졌다 이거를 반복을 한다고 어,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전 조금만 먹어도 금방 살쪄요. 그러고 뭐 예를 들어 맘만 먹으면 2, 3kg 저는 그냥 뺍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맵고 짜고 한 음식들, 뭐 정말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살이 찌고 빠지는 게 아니고요, 몸이 부었다가 부기가 빠지는 딱그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톡스를 한다, 뭐 장내 노폐물들을 배출을 해요, 어 이렇게 뭐 단식, 뭐 절식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할때 초반에 어, 맛 먹고 시작할 때, 체중이 뭐 일주일에 한 2kg, 3kg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몸이 잘 붙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얘기들을, 어, 살펴보면, 정말로 맵고 짜고 한 이런 음식들을 즐겨 드십니다. 근데 짠 음식들이 모두 붙느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또 아니었어요. 그니까 김치가 짜. 요걸 좀부울 수도 있죠. 간장게장. 또 많이 짜죠. 근데 간장게장이 별로 안 붙더라고요. 네. 어, 간장, 그냥, 그냥 짠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장 같은 거, 이거는 좀덜붙는걸 보면은, 단지 짠 음식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SG가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MSG. 그냥 단지 다시다, 미원 이것만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말한 그 MSG가 들어가 있는 그런 소스류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음그 저기 뭐죠? 치킨 톡. 네, 치킨 톡도 MSG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일식 돈가스에서 쓰는 우스터 소스. 얘도 MSG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식은 기본적으로 원래 뭐 미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방울만 넣어도 맛이 확 살아나는 애들 있죠. 얘네들도 전부 MSG 맛이에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어, 그리고 기타 요인들 네, 우리가 붙는데 기타 요인들 이제 좀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사실 저도 정말 이런 사례들이 야 이것도 부기를 만드는구나 라고 했던 어, 놀랐던 얘기들 몇가지가 있었는데요 울면 체중 올라갑니다 울면 체중이 올라가요 울면 붙는다는 뜻이죠 울면 붙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체중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음그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어 그런 사례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우... 울어서 부어서 체중이 올라갔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게뭐 울어서 체중이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그랬더니 남편분한테 그걸로 설명을 해드렸대요어 원장님이 울면은 부어서 체중이 늘어난다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울면은 눈물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무게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아니 왜 체중이 올라가냐고 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그 후로 답을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죠. 울면 부어서 체중이 올라가는 이유가, 어, 울고 난 다음에 다 울었다고 생각해봐. 어, 목말라서 물을 더 마셔요. 고게안 나가서 체중이 올라가요. 근데 그것도 의학적으로 보면, 뭐, 울면은 눈물샘이 자극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염증 현상이 생기고, 어, 그래서 부기가 남고 하는 그런, 뭐, 세부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별로 안 궁금하죠? 그냥 현상만 알고 있자고요 울면 부어서 체중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깜짝 놀랐던 케이스가 우리 그 손톱에 네일하는 거 있잖아요. 어, 네, 손톱이면 네일이죠 그냥. 네, 하여튼 네, 네일을 네 하고 난 다음에 부은 분이 계셨어요. 정말로. 어, 굉장히 특징적이었어요. 제가 진짜 막 수천명의 그 다이어터들 을 보면서 야 이런 걸로 붓는분 정말 처음 봤어요 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거 보자마자 카톡이 날아왔어요 저도 보었어요 그러면서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공동현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그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자는 건데요 외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알죠네 그래서 어 그런 것들도 어 그런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뭐 전기장판에서 자고 났더니 부었습니다. 뭐 삼분기 틀고 자고 났더니 부었습니다. 이런 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붓는 원인들을 100% 어,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아직까지도 어, 이런 이런 공동 현상들이 있는 것을 찾아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물 마시면 자, 우리 물 가지고 다시 올까요 물 마시면 체중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이 물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소변을 보고 나면 떨어지죠. 하지만 얘가 남아 있어 우리 몸에 남아 있어가 되면은 그게 바로 부종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무게 증가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부은 거랑 살 찌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앞으로 어이 방송을 보신 분들 혹은 저와 함께하시는 번지 다이어트들은 어, 제발 그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붓는 거랑 살찌는 거랑은 정말 다르니까 완전 별개예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살찔 때에는 어떤 때 찌는 건지, 음. 그냥 많이 먹어서요. 네. 어, 어, 배불러 그런데 또 먹잖아요. 100% 살 쪄요. 근데 정말로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도 체중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왜 붓는지에 대해서 그러고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 상황들이 없어져야지 부기가 빠진다는 뜻이에요. 뭐 잠을 잘못 자서 부었습니다가 되면은 잠을 한번 잘 주무셔 보세요. 체중이 뚝 떨어져요. 음그 다음에 아프잖아요. 다나아야지 내려가요. 또뭐짠거 먹었죠. 뭐 매운 거 먹었어요. 뭐 닭발 먹고 제가 0.7kg, 0.9kg 이렇게 올라간 날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음식들을 하루 이틀만, 뭐 길면 3일까지입니다만 하루 이틀만 줄여보세요. 그러면 그 체중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또어뭐 피곤해? 스트레스야? 어 그런 것들도 그 상황들이 해소가 되어야지 체중이 내려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 체중만, 체중이 만체중 오르내리는 것만 가지고 살쪘습니다, 살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그 체중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할지 그런 음, 상황들을 같이 어,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어, 내 몸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알고요. 그리고 어, 요요 관리할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요요라고 했잖아요. 그 요요 관리할 때에도 어, 그런 체중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볼수 있어야지 훨씬 더 요요를 관리를 잘할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 뭐 얘기를 이제 이 정도로 어, 마무리를 어, 하려고 합니다. 네. 얘기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를 좀, 어, 더 쉽게, 어, 풀어 갔었어야 되는데, 예, 이놈의 망할 놈의 부종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전달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 이제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세 가지가 남았어요. 어 건강한 음식하고 다이어트 음식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나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칼로리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어뭐 정크푸드가 왜 문제가 되니 안 되니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어, 끼니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뭐 간헐적 단식, 뭐 음식 섭취 필수에 대한 얘기를 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방송이죠. 4월 20일에는 어, 요요에 대해서 네.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에 아마 종합편이 될것 같습니다. 요요에 대해서 어떻게 어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요요를 줄이는 형태의 다이어트가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녹화 마쳐요.